수시로 하셔야 돼. 틈날 때마다. 이거 이거 각 잡고 정해놓고 하고 이러시면은요. 오히려 이게 이런 게또 독이 돼요. 딱나 오늘 한 시간 했으니까 하고 안 해요. 오늘 두 시간이나 명상했어. 안 해. 그러면 이게 공부를 잘못 알고 계신 거니요 명상을 공부로 알고 계신. 나두 시간 명상했어는요. 나한 시간 반신욕에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한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일상에서. 나한 시간 동안 밥 먹었어. 그럼 뭐 이제. 그걸 공부로 아실 거예요. 그냥 이건 삶에서, 그러니까 명상도 두 시간씩 하루에 뭐, 열 시간씩 하실 수도 있죠. 그래도, 그래도 그거는 시간 정해놓고 내가 특정 체험을 하신 것 뿐이에요. 영성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성공부의 본질은 삶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매 순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공부는. 그 공부는 뭐냐?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고 계십니까? 깊은 명상에 들으시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이 펜을 볼때자이매 순간 여러분이 뭔가 일상의 경험이 있으시죠? 그때 공부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하시는 분은 매 순간 이 펜을 볼때이 펜의 정신이 그냥 끌려가지 않고 내 참나를 찾아요. 내 처,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고 있나. 그리고 난이 펜을 어떻게 대할 건가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타타타. 있는 그들의 실상을 딱 정리해요. 내 개념적으로. 차명하게 내가 인가한 진리 있잖아요. 이 친구 또한 무상하다. 나의 오감일 뿐이고 오감은 무상하다. 그쵸? 무상하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것이랄 게 없다. 하지만 나아가서 이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이게 존재하는 것 또한 내 마음의 작용이요 참나의 신비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육바라밀로 처리하는 게 옳다. 자, 이 정도 진리가 항상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라고 공부한 거예요. 철학적 진리를 왜 알아내요? 바로 일, 일, 인생사의 매순간, 삶의 매순간 그걸 쓰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진짜 공부는. 나몇 시간 명상해서는 공부의 어느 한 모습일 뿐이고요. 공부의 그 본질적인 모습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숨 쉬는 모든 순간이 다 공부입니다. 정신을 쓰고 있잖아요. 정신을 쓰는 한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공부는 뭐고 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도인은 매 순간 정신을 쓰고 살때 참나를 알고 애고를 알고 즉 아공의 진리를 알고 복공의 진리를 알아요. 생각감정구감이 참나의 작용인 줄을 알고 그 다음에 구공, 양심의 진리를 알아요. 육바라밀로 처리해야 되는 줄을 정확히 알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게 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요. 칠지보살이 돼요. 매 순간 그게 흐르면 칠지보살이 돼. 거기에 에너지를 대줘야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단전호흡을 수시로 해주는 게 에너지를 계속 대줘서 정신이 그런 작용을 원만하게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에너지체 만드는 것도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우리 정신이 늘 육바람이 에서 살아갈 수 있게 에너지를 대주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에너지체를 하나 만들어줘야만 원만하게 에너지를 대주니까 에너지체를 또 만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항상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당연히 하셔야 할 작업들은 있지만 공부의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본질이 왜, 왜냐? 왜 다른 걸못 하더라도 나 지금 명상을 못할 시간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지금 호흡을 단전호흡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렇죠? 깊은 산매에 못 들어오실 상황일 수도 있고 단전호흡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매 순간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게 나는 지금 참나와 애고를 정확히 인식, 인식하고 있나? 다 알고 있나요. 참나와 에고를 정확히 난 알고 있나. 그리고 이 참나의 진리, 에고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나. 그리고 육바람일의 진리까지 정확히 알고 있나. 그리고 에너지를 대줘야 되니까 지금 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인가. 이걸 계속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